왜이 <웃음> 없어 보이냐고 어 <웃음> <웃음> 똑같은 자세로 <자체를> 자는데 <웃음> 가자 이제 이러나 신주코에두케맨을 먹으러 갑니다 전에도 한 40분 기다렸는데 여전히 사람이 왔네 밤이 됐다가. 제일 큰 걸로. 저희 다 먹을 수 있겠네요. <웃음> 야 오랜만에 보네요. 코는 진짜 월급 때문에 엄청 많이 왔던데 남편이랑 오니까 기분이 이상해. 여기 뭐야? 음. 근데 바끼라서 졌다. 바이바이 피치. 아. 아이디어 생각에 울었더라. 자자. 나는데. 여기 진짜 차량 때문에 안무 왔었는데 4년 만에 오네. 사람이 너무 많고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인천도가 가기에는 너무 빡센 곳 밖에 없어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요 생각보다 조그만한무톤이어가지고살게 그다지 별로 없었어요 오 딸기 크림이 었네아 맛있다 먹어볼래? 신주쿠 갔다가 원래라면은 이자카야를 가려고 했는데 토요일여가지고 만석이라서 그냥 집에 왔 호텔에 왔는데 오는동안 갑자기 배가 막 미친듯이 아파서 오늘 만 삼천 걸음을 걸어서 자궁 수축이 와가지고 너무 아파갖고 그냥 호텔로 가러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일도 일정이 빡빡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것 같아서 남편만 놀러 가고 저는 그냥 호텔에서 일할 생각 <웃음> 태교에 와서 일할 줄알았난자갈리코판데 응.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반침욕을려고 응. 있는데 반침이 형도 안 계었대 이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빨리 온라인 응. 가야 해가지고 태교에 좋은 음악 틀어놓고 누웠습니다 진짜 피곤하다 딸 미안해 간신욕을 해서 미안해 발차기 한번만 해주세요 왜 안하지? 서울로 지면지왜 서울로 따지면 여기는 어떤 동네냐면 그냥 좀 어수선한 동네 아, 여기를 다시 오네 <웃음> 맨날 나 펜스 넣어라 했는데 브라이 좋아가지고 호라이 좋아서 그게 이쁘다 들어가면 주택가 이거 내 주식 이거 치킨 항성인데 진짜 많이 먹었어 이게 이었어 네. 네. 이건 꼭사봐야겠어사가다 됐네. 파란색이구나. 다 때려 부수는 것만 보고 왔는데, 우와, 집이다. 누가 살고 있네. 커튼 쳐져 있다. 2층이거든. 저기 제일 끝에 음. 세탁소인데 간판이 찢어진 이유는 그때 태풍 와가지고 반쪼가리밖에안 남았어. 드라스도 오기와시 우와 여기 자기랑 오게되네 여기 열쇠를 돌려야 들어갈 수 있거든 들어갈 수 없고 아우 어, 보다 예쁘지 아나 옆에 것만 보고 학원인 줄 알았어 <웃음> 저게 학원이야 응. 나중에 서서 둥둥이 입히면 좋을 것 같은데 귀엽다 제가 고로케가 유명한 곳이래요 하나만 한번 먹어봐야지 어... 멘치랑 시에 있다 그 버섯이랑 어... 나스가 뭐지? 한국어로? 가지! 네, 뭐 시켰어? 미니멘치 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응 응, 케찹이 있으면 더 맛있겠다 응 음. 제가 이거 무슨 한잔 쇼그라? 히 오, 어떻게 알았지? 적혀있나? 왜이게 오래된 거야? 으, 헐, 헐, 나어네어 맛있어. 맛라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마고 단거 먹으니까 바로 움직이네 안 움직이면 진짜 너무 무서워요 걱정돼요 여기는 2020년에 왔나? 그럼 3년 만이네 사삭사도 좋다 아스카이트리 들어가볼까? 요약을 이 네, 습니 여기 우리가 오려고 했던 데가 아니라 잘못한 데였는데 잘 옮길 거야? 이 라인이 음, 음, 음, 음. 안으로 들어가요 찍어줄까? 약키돌이 이런 걸 팔면 좋은데 문을 다 닫았습니다 지금 파는 데가 있기는 한데 아이스크림이라서 너무 추울 것 같아. 여기는 제가 뭐야, 아삭사 브이로그 찍었을 때, 인트로에 나왔던 가게. 지금 저거 뭐, 배부를걸? 쿠시아 끼인데? 또 먹자고? 먹을 수 있어. 우동이 제일 왼쪽엔 우동이고, 여기서 보는 스카이친도 예쁘다. 전에 먹었던 건 아니긴 한데 전에는 나 초코 먹었는데 초코 진짜 맛있었는데 없어 말차 밖에 없어 응. 3년만이네 저지뒤쪽 맞지? 어나 이거 좀 하고 나 오미쿠지를 오미쿠지를 연초가 아니라 의미가 없긴 하지만 쇼쇼 쇼？저는 관광객 이라는 느낌 보 다는 남편 을찍 어주 는 느낌 으로 지금 계속 라어 내고 있어보원빌 고, 우리는 여 기서 대하튼좀지않냐요되게중저돈 어, <웃음> 응. 어, 내야 되 는데 어, 일본 에서 굳이 돈 내고, 손 환자 별없뭐했까 소원 종종 이잘 거라. 엄마하게잘 태어나 건강하될잘라 응, 응. 엄마가 니태동없을때마다무서워일다 네 혹시나 잘못됐을까봐 아직 기억나는 게 제가 아사쿠사를 이제 빅화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추억을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온 장소였거든요 다음에 왔을 때 남편이랑 어떻게 될지 진짜 몰랐네요 보고 근데 다 닫았네. 아까 자기 찍었던데 거기 가도 되고 여기 이뻐가지고 한번 네, 들어가 봤는데 근데 문다 닫았지? 사진, 좀 찍어줄까, 사진 찍어줄까? 사진? 것 같은데? 저기서 사진 찍어줄까? 사진? 찍어줄까? 사진 찍어줄까? 사진 찍어줄까? 사에 찍어줄까? 사진 찍어줄까? 사진 찍어줄까? 사진 찍어줄까? 사진 찍어줄까? 사진 찍어가까 사진 찍어가려고 합니다. 임산분에 너무 힘이 들어요. 가자. 음. 405일원짜리 탄산수입니다. <웃음> <웃음> 한국에선 잘 보기 어려운 우엉카라기게 <웃음> 남이 이거 좋아하는데. 약간 내가 좋아하는 괜찮았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인 <웃음> 상통하네 아까 급변 기장에 왔었고 다음에 만하면 혼자 한번 먹고 싶어 기 낳고 나 응. 혼자 아니지 응. 내가 가려고 했던 가다여행자아니 집에 가고 마트가 <웃음> 이런 여행이 어있어 응. 마트가 스토바이 자 있는 집고 <웃음> 그런 거였 내가 이걸 할게 제약이 좀 많아서 얘기 나오고 나서 지금 한번더 얻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 사온 것들 내 한때 제휴가 토프 사였던 것 이번에 깜빡하고 폼클렌징을 안 들고 와서 이거 핑크색 하나 샀고 오늘의 마지막에 비도 오고 엄청 흐려가지고 잘생겼다 미쿠쿠지두장장쳐격어가지고점격 아니게 두 장을 가지고 왔어. 사구. 사과. 사과 2점 에서 2점 격추에서 2점 격추에서 2점 격추에서 2점 격추에서 2점 격추에서 2점 격추에서 2점 격추에서 2우리에서 2점 격추에서 2점 격 변하지 않았저 응. 응. 응. 옛날 회사 가가지고 옛날 동료들이랑 점심 같이 먹고 다행히 회사가 한에다랑 가까워가지고 바로 점심 먹고 출발해서 학코다테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학코다테에서 웬만하면 안 움직이고 그냥 계속 요 칸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움직였더니 배가 태동이 이제 아픈 수준까지 와서 응? 저 유튜브 일본에서 탑, 탑급으로 이동했죠. 아야 식당 아니 심야 식당 밑에 있던 자공부해 달라봐. 그냥 깍짝밥인가? 음, 배가 너무 고있어이때까지가만히적 거의 음. 없는 것 같은데. 임신 중인 사람 먼저 타라 그래서 배 보여주고 탔는데 출산 예정일을 물어봐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실수로 잘못 알려줬어 7월 8일인데 7월 5일이라고 했어